뭐요? 힘들어요? 곤해 어, 피곤해 자뭐 하나 또 보여줘? 네. 어 알았어 <웃음> 왜? 아니 아니 아니 많 보여주세요 하나 어, 아, 보여주세요 빨리. 자 네. 오늘 보여줄 거는 처음 이제 배우러 오신 분이야 네. 근데 레슨을 몇번 했냐? 네번 했어 네번네 번? 네번딱네번 네 번. 번네네번 번? 번 했다고 음, 4회 그렇지 그래서 네. 항상 강조하는 거 있잖아 수윙의 뼈대를 만들어야 된다 네. 충이 뼈대를 만들어 놓고서 세부적으로 조금 조금 조금 조금씩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거지 이 뼈대가 중요한 거거든 스윙은 특히 교정할 때 특히 또 처음 배울 때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가 보여주겠다 몇번 했다고요? 네번네번네번어 그래서 네번 <웃음> 했다 한 볼까? 자 이제 테스트 영상이에요. 자 방아 치는 거. 그렇지. 너 어때 보여? 너 어때 보여? 그냥 막 그냥 그냥 초심이네. 응. 음. 그렇지. 그냥 어, 다한 면으로 다 문지러지지 그렇지? 문지러치고아이거이야 스텝도 안 되네. 다안 되지. 한 면으로 문지르고, 이거 문지르고. 한 면으로 문지르고, 문지르고. 문지르고, 그지다 문지르지. 그렇지, 문지르지. 막 잡는 거지? 어때보여? 무슨 환장같아? 경증 경증이다! 중증이다! 막이렇고 치잖아 응. 저분은요? 응 중증 중증 응. 크.. 잘못 본거야 잘못 본거야 거야. 거야. 다시 봐 아, 경증도 아니고 중증도 아니잖아 봐봐 봐봐 그렇지 어때? 떼가안 묻어있잖아 떼. 떼가 묻어있다고 그러네. 뭐야? 응? 신생아야 <웃음> 이제 막 배우는 단계라고 아 중증 환자도 아니고 경증 환자도 아닌 거야 교정할 필요가 없는 거야 나 이런 사람도 <웃음> 너무 좋아해 그런 사람들? 그래 그런 사람들? 어 다시 봐봐 때가 음. 안 묻어있잖아 자 봐봐 어디 몸에 힘이 들어가 있어 뭐가 돼 있어 힘을 쓸 줄도 모르는 거야 그지 때가 묻어있어 안 묻어있어? 음. 그렇지 환자도 아니다 신생아 환자가 아니다 신생아다 그렇지? 음. 잘 꾸며주면 되는 거거든 음. 잘 입혀주고 응? 잘 걷게 해주고 뛰게 해주고 잘 말하게 해주고 이러면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그, 뭐라 그러어 경증 환자를 좋아하고, 또, 이런 때가 묻지 않은 사람들 좋아한단 말이지. 왜? 금방 만들 수 있거든. 레슨 4회하고 만든 걸 보여줄게. 자, 2월 9일이지. 저한테 2월 9일, 그지? 2월 9일이고, 3월 9일, 그지? 3월 9일. 자, 봐봐. 자, 춤 뼈대를 잡은 거 봐봐. 항상 뼈대 잡을 때 뭐라 그러이 주관절을 사용하는 그 뼈대를 잡아야 한다고 그랬지 대신에 어깨를 사용하게 만드는 거야. 자, 보자. 그렇지, 어때? 자, 스냅스로 하고 바로 어브이 체킹하고, 그지? 그... 어휴... 그치, 어때? 스윙틀이 어때? 뼈대가 좀커다 그치, 보이지? 나 분절해서 사용할 줄 알고, 그치? 어깨축도, 자 이동을 하면서 스윙을 던지고 있지,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 그치. 그, 그, 그치. 스냅? 자, 스냅스로 그렇지. 응? 아주 미숙하긴 하지만, 어때? 어, 스윙 트리. 잡혔네 그렇지. 이러거든. 음, 깔끔하지? 손목 음, 쓰고, 딱 바로, 때리자마자, 바로 딱 세워주고. 아주 천천히 클리어를 쳐도, 어때? 어, 빵빵 나가는 거지. 좋잖아. 그렇지? 어, 저렇게, 저게 돼야 되거든. 그지 힘이 안 들어오고 그렇지 저기서 이제 어깨축이 조금 더 앞으로 이동하면서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스윙 샷간을 길게 해서 더 강한 팔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응. 근데 초반부터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된다 팔을 사용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지 네. 응 내버렸다고 네안 믿겠어요 이거. 안 믿겠지. 네. 이 정도야. 아, 이분은 지금 게임을 하면 게임은 안될 거야. 게임은 안 되지만 스윙 틀이 잘 쳐가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게임 좀 많이 하고 볼 강강 익히고 난타도 많이 치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 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이제 저분에 이제 뼈대가 어. 잡혔으니까 기본기 잡혔으니까 이제 뭐뭐 어. 뭐 해요? 기본기가 잡힌 건 아니지. 기본기가... 기본적인 포인드, 백핸드, 큰 스윙에 대한 틀이. 응? 응. 이 골초가 탄탄해지고 있는 거지 어, 그러니까 이제 볼도 많이 치고 게임도 많이 하면 은 트리 안 무너진다 이 말이야 응. 안 무너진다고 여기서 좀더 작은 동작도 나오고 여기서 좀더큰 동작도 나오고 뭐배인턴에서 얼마나 많은 볼들이 있어 응. 이런 볼, 이런 볼, 이런 볼 낮은 볼, 높은 볼 응. 빠른 볼, 좀 늦은 볼 응. 다양한 타치점, 그렇지? 응. 어, 이런 거에 있어서 이 트리 안 무너지고 여기에서 조금씩 파생되거나 조금씩 확장돼서 자연스럽게 몸에 최적화된 스윙틀이 자꾸 만들어진다. 음. 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곳이. 음. <웃음> 그러면 여기는 초심자들이 음. 많이 오면 좋겠네요. 초심자들이 많이 오면 좋지만 전문 전문이잖아요. 전문의자. 어, 그렇지. 어, 초심자들도 이제 뭐 무려 한오년7년 돼서 이제 어, 도저히 안 되는 초심자분들은 조금 시간이 더 걸리긴 하지만 음. 이런 어떤 또 때가 안 붙은 분들은 금방 금방 만다 이거야. 음. 끝났잖아. 끝. 자 여러분들 주변에 배드민턴 이제 입문하시는 분들 이게 신생아 이런 분들은 꼭 보내주시면 이게 스윙의 뼈대를 제가 아주 잘 잡아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도 괜찮지만 경증 환자나 아니면 이렇게 때가 붙지 않은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예! Yeah! <목소리>